덕알모토 세제 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바라이어티 구다쿠 확장판입학할 준비 되셨나요? 야, 야! <웃음> 좋아요 <웃음> 자 스튜디오에 반가운 친구들이 나와있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건 뭐 누가 봐도 피카츄네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이, 이거 다니면서 요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병. 그쵸. 요즘 포켓몬 고 게임 인기잖아요. 네. 오빠, 이거 게임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뭐 나오자마자 열심히 했고 출시도 전에 사실 제가 또 그 속초에서는 할수 있었잖아요 그때좀 깔아보렸다가 뭐 속초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음... 예인 양해 보셨어요 저도 저희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아 음... 못하네 그 실장님 핸드폰으로 해봤어요? <웃음> 한번 해봤는데 근데요? 아 이게 약간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모으는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 사실 이 속초 사태로 이미 한 차례 열풍을 불고 지나갔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요 고닥쿠 그 확장판에서 야심차게 준비 특집. 음? 포켓몬스터 탄생의 비밀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게임과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수많은 부가 상품들의 성공으로 5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포켓몬스터 그 시작은 한 명의 게임 개발자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집념에서 탄생되었는데요 바로 포켓몬스터의 아버지 타지리 사토시입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원래 이름도 사토시인데요 바로 포켓몬스터의 개발자 타즈리 사토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요 청년 사토시는 게임 동인지를 만들며 만난 동료들과 퀸티라는 게임을 만들어 팔게 되는데 나름 판매가 잘 돼서 5천만 엔 정도의 인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몽땅 투자해서 게임프리크라는 회사를 설립하죠 본격적으로 새로운 게임기획에 들어가려는 찰나 닌텐도에서 게임보이라는 휴대용 게임기가 발매되는데요 사즈리사토시는 여기에 착안해 캡슐 몬스터라는 게임을 닌텐도에 제안하게 됩니다 결과는 투자유치 성공! 하지만 이때부터 모든 것이 난항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의 중도 퇴사와 개발비 부족 임박한 마감기한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타질이 사토시의 집년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닌텐도의 다른 게임들을 제작해주고 그 돈으로 개발비를 돌려막으며 6년을 버틴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게임의 타이틀도 지금의 포켓몬스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포켓몬스터가 완성될 즈음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6년 사이 새롭게 등장한 최신 게임기들에 밀려 게임 보이는 시장에서 사장되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곧 없어질 게임기의 막차를 타버린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포켓몬스터는 어떻게 성공을 거둔 것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저사양입니다. 사토시가 구성한 포켓몬스터는 당시 게임계가 추구하던 고사양 3D 그래픽이 아닌 저사양 게임이었습니다. 대신에 혼자만의 게임이 아닌 유저간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육성게임이었죠 오늘날 SNS 기반의 게임들이 대세로 자리잡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선견지명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1990년대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라 포켓몬스터가 추구한 유저간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저사양 휴대용 게임기가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만화입니다 1996년 2월 27일, 드디어 포켓몬스터가 발매됩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닌텐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게임은 거의 묻히는 분위기. 이때 포켓몬스터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 바로 만화연재입니다. 기존의 미디어믹스 공식은 인기 원작 만화가 등장하면 그 만화의 판권을 사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포켓몬스터는 그 정반대로 간 것이죠. 만화애독자 20명에게 환상의 포켓몬 뮤를 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응모자가 무려 7만 8천명! 실로 포켓몬스터의 인기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켓몬들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네요 크,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환상의 포켓몬 뮤가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한 걸까요? 뮤? 포켓몬은 공식적으로 150마리 하지만 포켓몬 도감에 나오는 151번째 포켓몬 뮤 대체 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포켓몬스터 게임이 완성 직전이었을 당시 게임 디렉터였던 모리모토는 오류 체크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빈 공간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버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장난삼아 그 공간에 포켓몬 한 마리를 채워놓았던 것인데요 그게 바로 뮤였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래 게임 설계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뮤는 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의 버그는 언제나 개발진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죠 게임 통신 중에는 케이블을 빼면 절대 안 되는데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 한 명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자 나와선 안데 나올 수 없는 포켓몬 뮤가 게임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도감에도 없는 환상의 포켓몬이 게임 내에 존재한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판촉효과가 되었습니다. 뮤가 이토록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단순히 희소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게임에 들어갈 당시 아무런 설정값 없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인데요. 말로 모든 기술을 쓸수 있는 무적의 사기 포켓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이것은 게임의 결함, 즉 버그였기 때문에 개발진은 서둘러 버그를 수정한 심판을 출시했고 이후 더 이상 뮤는 게임에 출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시장에는 더큰 대혼란이 발생하는데요 뮤를 가질 수 없는 심판 구입자들의 향기가 빗발친 것이죠 결국 닌텐도는 성난 포켓몬 게이머들의 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만화잡지에 뮤를 경품으로 주는 특별 이벤트를 열었던 것인데요. 실물이 없는 가상의 게임 캐릭터가 경품으로 걸리자 당시 일본의 매스컴들이 앞다퉈 이것을 신기한 뉴스로 보도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개발진의 단순한 장난에 의해서 심어진 뮤 덕분에 포켓몬스터는 고작 8비트의 단순한 흑백 게임이었음에도 당시 화려한 고사양 게임들을 누를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포켓몬스터의 성공신화를 예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보니 포켓몬 고의 최강 포켓몬이 바로 뮤츠였습니다. 아... 아 정말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세계인데요. 네. 포켓몬의 탄생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켓몬스터에 찾아온 최대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 진출에 성공하는 내용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시 만날 그때까지 즐겁하 가세요. 얍! 맞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도와 전일수의 와리네에 비해.